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요일 그서 직접 체험해 보시그리시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됐지? 이, 조금 잘나요두 개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웃음>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아니 일요일날 저희가 팬분들한테 더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갤럭시 S22. <웃음> <웃음> 없는 없는 가요기부게요 <거> <웃음> 기부. 보여 주세요. 좋아 보이네오 뭐예요이 정도. 니다이거도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니다 정도. 이 정도. 어, 이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러 메뉴의 거 보아야 돼요? 아니 상관없어요. 고르셔도 돼. 야 야, 네가 내거 좀. 먹는다. <웃음> 진짜. <웃음> 아, 참, 참치 가져가시면 돼요. <웃음> 고 <끓그라고>. 아, 참치 <웃음> 어, <제가 30> 마요네즈 <웃음> 먹어야겠네. 세개 중에 하나 가져가면 요 오늘 니다 오, <웃음> 참치 <웃음> 가져가시면 돼요. <웃음>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러스트 렌티큘러 카드. 하지만 돈 있어요? 돈은 <도움이> 없어요. <웃음> 오늘의 상품 끝한데 삼치킬 네, 네. 아, <웃음> 예. 같 예. 기잘 먹일게요. 네. 먹이요 네. 네. 네. 네 네. 하나요? 네개가져가요네 예. 기잘 먹일게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좋아하세요 네. 내가 또 이런 거 잘하지. 꼭 <웃음> 들으라고요? <웃음> 네. 네. 하나만 양시고 하나만 그것러서 그냥 지금 이 i 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 o p 가 m n 시 t going to s 가 o 가 I'm not 봐 o i n g to stop. I'm not going to stop. I'm not g o 라 n g t n t 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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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9년까지! <웃음> 어년까지할수 있도록 이제 <웃음> 는갤나그그게 없잖아요 죠 저도 잘그 없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나 좋은거 가져가지 말라고 내가 무슨 매미 틈이야 가져뭐야 모자 준대요 오 네? 제일 좋은 거예요. 놀래기 제일 늘란다 제일. 아니면 이렇게 하시죠. 댓글 중에 그 오늘 달린 댓글 중에 마음에 드는 댓글 하나 고르시고 그분한테 모자 선물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 원테인의 첫 승을 축하하는 댓글을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왜치죠 어, 그냥. 네, 여기 와서요. 됐습니다. 물 뽑아야 돼요. 아, 이, 아 이거를 네, 네, 네. 어, 하라고요. 한번 네. 봐. 난좀 꽝인데 일러스트 벤티클럽 엽서 랜덤 2조 이겁니까? 아크릴등 긴데 어 처음으로 봤네 아니 이거 형저 있다 여기 <웃음> 저한1 0개 있다 아우 우울 어, 그래. 오늘 키플레이오 늘키이오저관이 네. 형이 순균데, 숨겨줘야겠다 아니 <웃음>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또합니다니었어사합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다감사아 이거예요? 감니다요 엽서 앞에 보시는 아, 여기 네. 있네. 이거 이수만년 가져졌어. 니다 어, 이거예요? 이뭐 네. 있어요? 원하시면 일러스트큐러 여기 앞에 <목소리> 보이시는 큰엽서 있죠. 저기서 두 개요? 네, 두개 가져가죠. 저없거든 원래 이럴 때, 가이으로 이벤트인데, 이쪽으로 이벤트인데, 이다으로이벤트이벤트거든이이벤트뽑데이벤트인데이접주벤트인데이쪽이벤고인데 이쪽으로 이벤트인데, 으로이이등 이벤트인데, 이쪽으로 이, 이 이건... 그러면... 할레오? 하고 싶어. 이쪽트인데이이트인데이쪽으 등신대요아등등신대이요 네. 아니야 등신대능러스 능신대! 능스대 여기 대 능신대! 러스대능신러스신대렌티대로신대 능신대! 능신대! 능신대! 능신대! 능신 빨리 신대 능신대! 능신대! 능신대! 능신대! 능